안녕하세요, 먹비입니다. 여름철 날씨에 이제 얼굴 화장 잘안 되고 뜨잖아요.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필링 제품인데, 제가 필링을 사용하고 있는 게 파에온 제품이고요. 이거는 바디에 로발수이 가능해요. 굉장히 대용량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알갱이 밝힌는데 전에 솔직히 이 제품은 얼굴에 썼을 때는 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이이가 각질 떨어지는 제품니다이거두 번째 제품은 프리메라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블로거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순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리고 저도 사용했을 때는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제거가 잘 되는데 요거의또 단점은 얼굴에 수분을 많이 빼앗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여기가 각질처럼 뜬게좀 보여요. 그래서 화장이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바로 이렇게 비비를 또 바로 각질이 바로 나오거든요 살짝만 들 이렇게 나와요. 자세 번째 제품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아이템입니다. 제가 피부가 많이 그래도 깨끗해 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져편는데 제가 반을, 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순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인체 지방 기술 세포 배양 추출물 성분을 사용해서 피부에 영양을 성사하면서 촉촉함은 물론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슬림 젤입니다. 오케이 올려주시고요. 마무리 아, 더 그래. 보여보겠습니다.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프리메라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도 어, 이거 진짜 부드러운데 각질 제거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어, 너무 괜찮게 잘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림 바는 느낌?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반쪽만 필링을 하고 왔는데 턴 보이시나요? 이쪽 얼굴 색깔하고 이쪽 얼굴 색깔 보시면 이렇게 딱 반해서 여기가 훨씬 톤이 밝은 게 보이죠? 이렇게 필링을 원래 사용하고 나면 조금 얼굴에 그래도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붉은기가 보이는데 얘는 되게 순해가지고 피부가 되게 약하신 분들? 껍질이 약하신 분들 사어머실굉자히이 괜찮은 필링 제품이에요. 괜찮죠? 소울 피어 리커버리 소울 피어 리커버리 필링 제품.